나는 다르지 턱게모르다 이러고 내가 전생에 웃음죄를 지었길래 너무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대칭이 굉장히 심한 건데요 옆 얼굴에서도 반대교합이거든요 그래서 아래턱을 약간 뒤로 집어넣어서 양쪽 눈꼬리가 비대칭으로 도올라갈듯 한데 눈매가될수 있게 개선을 시키는 방향으로